음 여기는 팬분들이 정말 헉!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말씀드렸던 후드가 딱 나오네요 어 아. 여기는 또 도서관에서 진짜 왜 잠에 든지는 모르겠지만 또 굳이 상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재영이 <웃음> 저기 자는 척인 게더 웃겨 <웃음> 아 자는 척이었어요? 아아 아 잤지만 뭐 이렇게 상우가 말하는 목소리에 점점 이렇게 정신이 들고 인기척이 깬 거죠. 재찬이, 음. 재찬이 아 재찬이가 채찬이. 아, 아니라 그 재영이가. 어, 여기 노래 음. 저 좋아요. 근데 필기를 컴퓨터 용사인펜으로 하시네요. 아니, 채점 같은 거할 때요. 음. 네. 밑줄 긋고. 음. 자는 척이죠 이거는 지금 아니, 아직까지는 자는데 이제 어, 여기서 하자 어? 무슨 소리지? 하고 인기적이 딱 들어요 하지만 눈을 뜨진 않겠다 어? 다가오네? 깼어 근데 사실 찔러는데 안 깨기 쉽지 않아요? 에? 네? 이렇게 찔러는데 네. <웃음> <웃음> 아니 안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래요? 응. 저는 제형이는 제 형이는 깼습니다 아네 그래서 네. 근데 뭔가 상우는 좀 복수심도 있고 네그 예전에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그 엄청난 그 콧물 그림과 에그쵸 복수죠 복수 예 복수죠 그냥 복수에요 복수 하나만 있었습니까 네 복수 하나로만 저렇게 찍은 겁니까? 아니면 아 근데 사실 원래 얼굴을 다 까맣게 이렇게, 이렇게 칠해버리려다가 그냥 음... 장난이에요. 클라이브였네요. <웃음> <글랩이었네요. 웃음> 네. 기념으로 다음 시즌 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 이 씬이 아, 이건 정말 아, 지워줘? 우리 리딩하고 이거 피팅했었잖아. 맞아 연습실에서. 남의 가족 좀 함부로 아, 빨리 지워요. <웃음> 근데 저희 이씬 어쨌든 가발을 쓰니까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게 되게 이쁘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여기 햇빛이 네. 저게 지, 조명이 아니라 진짜 햇빛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 엄청 이뻤던 네. 것 같아. 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프랑스어를 했어요. 막듬아그 이제 조 감독님께서 맞아. 웨어울시라고 그렇게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막상 촬영장에서는 <웃음> 하나도 쓰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이 아직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디뉴그쥬깨 uh, 그래가지고 이씬 찍을 때 서로 이제 막 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웃으면 계속 참으셨어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컷 소리 나면 다 웃으시고, 저희도 막 웃겨가지고 몇번 터지는데 해는 치고 해서 되게 집중해서 저희는 나름 찍었던 그런 신이 너무 이쁘게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긴 머리라서 조금 따뜻했어요. 저 그때 추웠거든요. <웃음>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렸어요, 재찬이는 저게, 저 모습이. 잘 어울린 기념으로 다음 신 봐볼까요? <웃음> 왜 계속 기념을 하지? <웃음> 네, 다음 신. 아 여기도 굉장히. 그, 정말 저희 촬영 전부터 감독님이 중요신 중에 하나로 항상 맞아요. 짚어주셨던 그런 신이었죠. 진짜. 여기 비하인드 얘기 안 하세요? 여기요? 네. 혹시 그. 아! <웃음> 제가 원래 여기 천진반처럼 이렇게 뾰루지가 정말 크게 났었거든요. 네 정말 지금 이 자리를 빌어 cg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음 대사가 원래 영화보러 우리 영화보러 갈래?랑 등등 떨린다 그치 네. 두 개가 있었는데 어, 감독님이랑 상의해서 영화보러 갈래로 했었고 그 앞에는 제찬이가 그런 앞에를 채워줄 수 있게 너무 잘 해줬어요 리액션을 음. 뭐 처음에 그냥 어, 저도 고민했었는데 무서워? 이래서 태찬이가 무슨 소리예요 막 이렇게 쳐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듣던 것 같아요 왜 방금 여기 대사가 딱 달렸죠? 여기 진짜 여기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리딩 때는 어쨌든 맞아요 욕을 이게... 잘안 하는 욕을 안 하는 친구니까 욕을 아예 안 하잖아요 저요? 네. 안하잖아요. 아, 욕을, 욕을 안하니까, <웃음> 조용히 해요. <웃음> 욕을 안하니까 그 리딩되는 그욕두 글자가 되게 귀여웠어요. 다들 막 귀엽게 웃으시고 이랬는데 촬영하니까 아 근데 사실 이게 저런 장면들이 이제 리딩에서 하기 되게 어려워요. 런지 알아요. <웃음> 그러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거친 숨소리 가로쳐 놓고 하, 하, 점, 점, 점, 점, 이렇게 <웃음> 돼 있는데, 그 리딩 때 하기가 되게, 맞아요. 뻘쭘해요, 사실. 그래서, 리딩 때, 사실, 잘 못했거든요, 저 씬을. 아,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갔던 신인것 네. 같아요. 이, 이, 여기에서 상호의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뭔가, 재영이도 마음속에 있는데, 음. 이제, 본인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상우가. 그래서 저렇게 그냥 재영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잖아요.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음. 얘기죠. 나는 이걸 보고 놀란 게 화장실 칸 중에서 고장난 칸에 들어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감동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상호의 마음이 고장났다. 그러니까 진짜 호, 완전 짱. 짱짱. 지대 최고 짱네 그럼 기념으로 다시 볼까요? 지대? 지대 멋있어 완전 완소나무 <웃음> 여기도 또 아... 대박이죠 이때 진심으로 저한테 짜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웃음> 네그네요왜 짜증나셨어요? 아 저렇게 물을 두드리고 음. 계신데 음. 아, 근데 진짜 실제로 이어서 찍었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냥 쭈루루룩 네. 이어서 신고한다 어? 이 신도 중요신 중에 항상 짚어주셨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어, 진짜 오디션 대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남의 집 맞아요 잘 말라고 잘 불러요?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면 될거 아니야 무서워. 무섭다고 니가 더 무서워. 그냥 워 무서워. 무서워. 신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서서 무서워. 래 그리고 다고 지나치지 마요. 린고전 선배 때문에 여전히 추니까한번또 오지게 먹네 진짜. 그래 처음에 내가 미친 놈처럼 굴긴 했어. 어. 근데 고작 했다. 그 다음에 만회해보겠다고 빌 대. 받았다. 받요할말없게만잖아요할말없게만되잖아 어. 뭐 재용이가 불편하고 짜증나대잖아요. 어 선배라고 하면은 저한테하는말 같아요. 뭐왜 저렇게 짜증이 나셨었던 거예요, 상는 상훈 상우 씨는? 잘 됐네. 이제 혼란스러워서. 이제 재영이 얼굴도 안 보고 싶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당사자가 와서 집 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음. 있으면 뭔가 그 혼란스러움이 짜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어,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두드리면 네 그리고 그렇죠. 진짜 걱정돼서 찾아온 거잖아요 재영이 그래서 죽까지 사들고 12,000명 돌파! 야자타임? 야자타임. 아! 어, 수, 스포다. 야자타임? 근데, 근데 이제 제, 제찬 저한테 반말하잖아요. 최고 언제요? 와! 이거, 야, 너 진짜 웃긴다. 서함님 모함하지 뭐 마세요. 아. <웃음> 여, 역시 돈키즈 래퍼. 야자타임, 야자타임. 역시 돈키즈 포월 컴백스, 예. 여기 살짝 스포를 섞어 볼까요? 야자타임? 네. 시작해. 하고 싶어? 좋아. 해봐. 박사. <웃음> 네. 형. 아, 그래.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거 진짜 네. 다, 다 보여줬다. 진짜. 너무 진짜, 많이 보여줬다. 진짜로. <웃음> <웃음> 내일 보면 놀랄걸요? 제사가 <웃음> 다 했네? 이러면서. 그럴걸? 네. 다음 시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념으로. 아유, 왜 기념이라고 하는 거야. 와, 여기 진짜 귀여워. 아... 이게... 잠시만요 이게 여러분... 그... 여기 또 이제 인스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네, 네 뭔가 사실 저렇게 상우가 네. 프랑스 발표 장면을 회상을 하는데 네. 사실 상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막 박수를 받아본 적이 많은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막 보노보노 PPT에서 막 그렇게 써놓기만 했지 저렇게 박수를 받은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재영이의 볼때 그런 좋은 감정들도 함께 떠오르지 않았나 저는 대본 볼 때도 이신이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냥 텍스트만 읽어도 진짜 귀여웠는데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신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저 보드 타다가 넘어지는 저 동영상 찍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거요? 진짜 찍으신 거죠? <웃음> 네아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비하인드가 있어요 촬영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았고 드라마 후반 작업 때 계정명을 똑같이 맞춰서 드라마 첫 공개 1개월 전부터 오픈을 하셨더라고, 마차에서. 우! 근데 사실, 이제, 시멘틱 에로 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상우는 그냥 인스타그램 눈팅 한다고 네. 생각, 성격이지만, 이제 또 드라마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상우의 일상도 이제 드라마 시멘틱 에로 팬분들에게 공유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스타그램 예쁘게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왜 장재형 인스타 몰래 훔쳐보냐? 이제 상우도 재형이가 점점 궁금해왜 <웃음> <웃음> 이렇게 대본 읽는 터로 하세요? 이상해지잖아요. 뭐. 왜훔쳐봤어요 네? 왜 훔쳐보셨어요? 이제 뭔가 상우도 재형이가 점점 네. 궁금해지고 마음 속에서는 뭐 이런 감정이 뭘까? 설레는 이 계속 혼란이 계속 계속 부딪히는데 또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네. 아. 좀 그런. 멜랑콜리한 감정이. 어쨌든 설레는 거네요. 그럼요. 설레는 이제... 이 마음은 뭘까요? <웃음> 네, 기념으로 넘어갈게요. <웃음> 네. 아. 여기. 다른 얘기지만 지혜가 저도 보 한소리도 하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어리게말 정말, 정말, 맞아 정말, 정말, 맞아요.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아이었 정말, 문제 상태로 롤백해서 다시 살펴보면 되지 않 근데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말하는 거 자체가 네. 둘다 공대생이다 보니까 음, 진짜 공대생인 게 티가 나요 말투에서 롤 이런 것부터 문제 원인을 제거했는데 일상 체계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굉장히 그쵸 네, 현시, 상, 현실에선 네. 쓰는 사람 보기 힘든 상호스러운 표현이죠 네, 정말 딱상호가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재용이에 대한 혼란 네. 이게 제일 극대화되지 않는 시점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공대생 같은 답변을 해줬어요. 롤백해서 롤백. 뭔가 찾아봐라. 음.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니다 그러면 다음 씬 한번 가볼까요? 네. 기념으로. 어 기념으로. 오! 아 이제 여기는 재영이 인스타를 훔쳐보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신기하죠. 이제 또 음. 여기 씬에는 비하인드가 있죠 맞아요 누가 또, 나오잖아요 또 저희 동기지 우릴 따라와 또 저희 멤버분들이 나와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맞아요. 카메오로 네. 출연을 해주셨었거든요 아 어, 진짜 너무 고맙게 전화 엄청 춥고 힘들었는데 동키즈 친구들이 와가지고 촬영도 열심히 해주고 가고 그 도넛도 사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 자리를 비롯해 동키즈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동키즈 4월 컴백 힘내세요 동키즈 컴백하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동키즈... 아, 해외 분들도 계시니까 All people 동키즈 4월 컴백 Many love please yeah. f o r f o 뭐 f o r f o r Let's go to the next scene. <웃음> 하, 여기 여기 정말 힘들었죠. 아 이거를 너무 힘들었죠. 두번 촬영했어요. 맞아요. 아니 언제나 보기만 해도 짜증 나고 당장 지라 제일 어려웠던 신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이제 거의 동네도 굉장히 공사가 많은 동네였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해요. 그리고 되게 추웠죠. 저때 맞아요. 근데 셔츠 하나만 입고, 형 쪽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형 쏘리죠. 원하다, 원하다, 원하다.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던 형 타령이야? 정말 현실에서 볼수 없는 제 저에 대한 모습이죠. <웃음> 네, 아, 그죠, 그죠, 그죠. 이게 처음 한번 촬영했을 때는 해가 져 가지고, 음. 점점 해가 져 가지고. 다시 한번 재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 너무 좋았죠 맞아요 저, 처음에 찍은 게 많이 부족하고 아쉬웠는데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재촬영을 해주셔가지고 네 상처받았어요 방처아았거 상처 봤어요 왜상우한테 왜 상처를 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저기에서 아나 미치겠네 진짜가 자꾸 형형 형 이러니까 어 재영이는 또 이렇게 모진말을 하다가도 미치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저, 저 상호의 저 상처받은 눈빛이 문제였죠 상처받은 눈빛? 저뾰루퉁한죠 저 표정 이때가 한창 구내엄 심할 때 아니에요? 아니 이때가 아니에요 그 작업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이, 아 맞네 맞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랜만에 기념으로 보여드리자 뭐야 표정? 표정? 그거 말고 빨리 1위 기념으로 보여 드려 표정? 이거 이거 <웃음> 기념으로 번배좀 볼까요? 네 어떻게 기념이 맞죠 이거? 아아 이때 또 저는 이신 진짜 아쉬운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이때 발 다, 발목 다쳐가지고 깁스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죠, 마지막에 네. 상우한테 가는 그 걸음이 약간 잠만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여기도 나올까요? 그리이 신은 상우가 <웃음>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고. 근데 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아닙니까 그죠. 상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아. 일이죠. 그리고 잠만 보저 <웃음> 너무 아쉬워요. 아, 근데 여기 뭔가 애드립이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 근데 뒤에가 조금 더 귀여웠는데 음. 잘라서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네? 감독님한테 뭘 하신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글쎄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천재 감독이... <웃음> 장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씬도 정말 중요한 게 음, 재영이도 상우한테 다시 한번더 설렜던 것 같고 네. 상우도 어쨌든 상우로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네. 일을 이렇게 만들어 네. 줬으니까 너무 이 씬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잔만 복걸음 빼고